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장품 알려주는 공대 남자 화공남입니다 오늘은 쇼핑을 제가 요즘에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 쇼핑한 것에 대해서 하울 영상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로 긴말 안하고 바로 보여드릴게요. 첫번째로 제가 산 제품은 쌍바에서 나온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을 샀어요. 정식 명칭은 쌍바 얼반 익스프레스 마스크라는 팩이고요 젤 제형의 마스크팩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데일리로 하는 팩은 약간 저렴이 버전으로 따로 있고그 다음에 이팩 같은 경우 는 정말 2주 정도 한 번에 제가 꾸준히 언급했지만 2주에 한번 정도 수분을 집중적으로 케어해주는 그런 마스크팩으로 제가 정기적으로 하는 팩이에요 그래서 1 플러스 1 가격으로 제가 3,000원인가 4,000원 정도 주고 샀는데 항상 올리브영 가 가지고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품 시간도 보면은 겔 타입으로 돼 있어서 보통 시트 마스크보다는 살짝 더 오래 할수 있어요 그리고 뒤에 설명서를 보시면은 어,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사용시간이 30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살짝 더해서 한 40분 정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30분에서 40분 정도 집중적으로 수분을 공급 해주는 그런 마스크팩이에요. 그래서 요거 하나 샀고요. 그 다음으로는, 슈렉팩을 샀어요. 근데 슈렉팩, 아시는 분은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슈렉팩이 고무팩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뜯어내는 슈렉팩이라고 나왔는데 아무래도 뜯어내는 팩이다 보니까 뭔가 모공각질이라던가 피부에 피지가 약간 박혀있는다던가 그런 걸 이렇게 딱 뜯어서 제거하기는 좀더 효과적이긴 하죠 효능도 살짝 더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좀 단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워시오프 바로 바르고 그냥 씻어내는 팩보다는 살짝 더 번거로워요 팩은 바르고 15-20분 정도 마르면 은 그냥 롤링해서 팥가루 같은 거 섞여 있잖아요 그런 스크럽 입자로 문지르면서 각질 제거하면서 씻어내는 그냥 끝나는 반면에 뜯어내는 팩 같은 경우는 마를때까지 있다가 뜯어내야 되는 팩이잖아요 근데 다들 해보시면 알겠지만 제대로 싹다안 뜯기죠 조금씩 발리거나 얇게 발린 부분은 이렇게 남고 이래요 그래서 이팩 같은 경우는 저도 잘못 봐서 지금 한번 뜯어서 제형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뜯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필 오프라고 되어 있죠. 워시 오프가 아니라 뜯어내는 팩이고 안에 실리콘 브러쉬 요거 하나 그냥 들어 있네요. 세트로 그다음에 한번 예요 네, 안에 실이 돼 있고요. 실 뜯었어요. 그래서 한번 봐볼게요 원래 슈레팩은 팥가루랑 이렇게 녹차가루 되어있는데 이 팩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있다고 설명에는 나와있어요 그래서 제가 짜봤는데 이렇게 초록색 팩으로 되어있고 문지르면 여기 팥가루 같은 거 보이죠? 네, 팥가루 같은 거 보이고 녹차 성분이랑 그런 클레이요어 어, 근데 지금 제가 생각했던 거랑 지금 굉장히 달라요. 저는 고무 팩이라 그래가지고 되게 좀 뭐라 그럴까 맨질맨질한 느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반짝이는 거 빼고는 슈렉 팩의 워시오프 팩, 기존의 진흙 팩이랑 거의 느낌이 차이가 없어요. 지금. 예. 네. 그리고 발림성이 지금 굉장히 좋구요 보통 이런 뜯어내는 팩 같은 건 굉장히 꾸덕하잖아요. 꾸덕꾸덕하고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근데 이 팩은 발림성이 굉장히 좋네요 지금 굉장히 좋고 이런 상태에서 이보다 살짝 더 두껍게 발라도 되고 요정도에서 마르면 이렇게 쫙 뜯어내는 팩이죠 이렇게 팩인데 지금 제형을 저도 지금 처음 봤는데 어, 제형이 굉장히 부드럽게 잘 발리면서 기존의 필로프 팩과는 달리 어, 사용감에 뭔가 좀더 제형을 신경쓴 것 같네요. 그래서 이 팩은 제가 더 사용해보고 나중에 후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왜 소비자 입장에서는 피로프팩이냐 워시오프팩이냐 하면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면 좋겠지만 두개다 구비하고 아무래도 하나를 선택해서 그냥 피부 상태에 맞게 쓰는 게더 좋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나와 있는 피로프팩이랑 워시오프팩을 한번더 제 개인적으로 써본 후에 한번 차이점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피부 타입에는 이게 더잘 어울려요 하는 식의 어 리뷰를 한번 더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산 제품은 아이소이에서 나온 로즈 마스크팩이에요 그래서 정식명칭은 아이소이 로즈 리프레쉬 마스크팩 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이소이가 로즈 추출물 같은걸로 뭐 잡티 세럼 이렇게 되게 유명하잖아요 거기서 어, 겔팩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알로에겔처럼 생긴 팩인데 쭉 얹어주고 한 15에서 20분 정도 기다린 후에 싹 씻어내는 그런 팩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팩은 어, 약간 프랑스에서 프레쉬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그 프레쉬에서 로즈 팩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팩을 제가 옛날에 썼었어요. 근데 굉장히 고가예요. 한 10만원? 15만원 정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 팩이랑 향이나 젤이나 속에 들어있는 거나 굉장히 유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망설임 없이 사서 이제 써보려고 해요. 저도 아직 안 써봤어요. 그래서 이팩 말 나온 김에 같이 제형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뜯고 있고, 로즈 추출물 같은 게 70%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패키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유리병에 이쁘게 잘 담겨져 있고, 50g 되어 있고, 이렇게 막에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불가리안 로즈 추출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젤 제형, 젤 제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떠서 피부에, 여기 슈렉팩 아까 있죠, 옆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젤 제형, 젤 제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바른 다음에 노런등거는 장미 잎, 뭐 장미 추출물, 장미 성분 고런 입자예요. 그래서 이런거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15분 정도 있은 후에 이렇게 싹 씻어내면 되는 그런 팩인데 향 로즈향도 그렇고 굉장히 좋아요 향도 좋고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젤겔 제형의 팩이다 보니까 수분 공급도 해주면서 즉각적인 진정작용도 해줘요 그리고 장미 라는게 옛날부터 뷰티에 많이 사용되었죠 그만큼 비타민C 함유량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피부의 전체적인 안색을 완화시, 환하게 해주는 그런 효능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미백 기능도 살짝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생기 있게 해주는 그런 성분이기도 하고 피부 탄력에도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로즈라는 그 성분에 대해서 그렇게 딱히 눈여겨보질 않고 당연히 사용하겠거니, 주변에 봐도 왜 로즈, 장미, 화장품이 많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 관심을 크게, 크게 기울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성분 이야기편으로 장미, 장미 추출물, 이런 거 관련해서 한편 찍을 예정이에요. 그것도 나중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어 이제부터는 약간 뷰티 툴 같은 거예요. 요즘에 비비크림이나 이것저것 많이 바르는데 그냥 퍼프보다는 그냥 요런 리얼테크닉 퍼프를 사고 싶더라고요전 스펀지를 정말 이렇게 돼있는 스펀지를 리얼테크닉을 한번 사서 굉장히 오래 쓰기도 오래 쓰고 계속 손이 가고 괜찮더라고요 제품이 근데 팩트류나 이런 제품 쓰는데 이런거 손에 이렇게 껴서 톡톡톡톡 두드리면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제품을 샀는데 확실히 더 쫀득쫀득하고 밀착력도 좋고 뭐랄까 쫀득쫀득하는게 탁탁탁 치는게 피부에 밀착력을 더 높여주면서 뭐랄까 흔히 여성분들이 말씀하신 피부에 화장을 잘 먹인다? 라는 느낌이 잘들더라고요 그래서 두개 들어있는건데 지금 하나 쓰고 있고 하나는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저는 그냥 브러쉬 제품들도 살짝 몇개 있고 이런 거 있는데 그냥 다 리얼테크닉으로 다 사는 편이에요 그냥 평타 이상은 다 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리얼테크닉 스펀지 펌프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빗을 샀어요 빗을 빗을 샀는데 맨 처음에 이 빗을 샀어요 다이소에도 팔만한 그모양 이게 뭐냐면 탱글티저 브러쉬인데, 탱글티저 브러쉬 중에서도 약간 미니 사이즈의 그런 빛이에요. 그래서 가까이서 보여주자면 요렇게요런 식으로 되어있는 빛인데, 근데 제가 이걸 이제 조사해보고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면 뭐 명칭도 알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탱글티저라는 브러쉬가 있고, 탱글 엔젤이라는 그런... 브랜드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쓰면서 진짜 만족을 많이 한 제품이에요 왜냐면은 이 모가 그냥 평범한 실리콘 모? 뭐 이런 것처럼 되어있는데 플라스틱 모처럼 이렇게 되어있는데 빗어보면은 두피가 굉장히 시원해요 두피가 굉장히 시원하고 마사지 되는 듯한 느낌도 좋고 계속 손이 가는 거예요 빗질을 제가 사실 그렇게 잘 하진 않거든요? 근데 하루에 두 번씩 진짜 계속 손으로 잡고 이렇게 빗질하고 있어요. 시원해요. 두피도 시원하고 모발 정리도 해주고. 대신에 저도 비교를 이제 해봐, 해보려고 오늘 안 그래도 오는 김에 탱글 엔젤 브러쉬를 샀어요. 지금 세일 기간이더라고요. 29일까지. 그래서 오리지널 이걸 사긴 했는데 이 브러쉬를 빗으면 시원은 하거든요 근데 제가 머리를 파마를 했기 때문에 부스스해지더라고요 진짜 제가 앞머리 잔머리도 있고 해서 부스스해요 부스스 하는데 그래서 아 이거는 좀 아쉽다 했는데 그거와는 반대로 이 탱글 엔젤 이 브러쉬 같은 경우는 부스스함을 굉장히 잡아준다고 해요 하지만 이거와는 또 다르게 두피에 그렇게 마사지를 하는 듯한 느낌이랑 두피가 시원해지고 그런 느낌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상부 보완해줄 수 있는 그런 브러쉬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개다 영국에서 나왔다고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굳이 활용을 하자면 이 제품으로 두피 마사지를 많이 할것 같아요. 굉장히 시원해요. 왜 두피 마사지 하면 탈모에도 좋고 머리도 더 많이 빨리 자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두피 마사지하고 이걸로 빗은 솔직히 머리가 부수수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해서 부수수한 머리나 스타일링 할때이 빗을 이용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아직 이용해 보지 않았고 이거는 계속 이용해 봤는데 이건 약간 예 인생빗이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저는 두피 진짜 많이 신경 쓰거든요 이제 두피에 딱 자극도 주면서 시원하고 누가 막 긁어주는 듯한 예, 그런 느낌이에요 앞도 딱 좋고 그래서 이렇게 빛까지 이렇게 하울 영상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빛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금 한번 써보고 싶긴 한데 제가 머리는 지금 스프레이를 뿌려놔서 어떻게 뭐할 수가 없어서 이것도 나중에 한번 써보고 빛 특집으로 하나 그것도 지금 찍을 예정이에요 지금 오늘 준비하면서 약간 많은 게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거 편 저거 편 한번 지금 생각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오래간만에 한 두달만인 것 같은데 두달만에 하울 영상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중에서 혹시나 관심있고 괜찮다 있으신 제품은 한번 선택해서 테스트해보고 써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제가 저도 오늘 처음 산 제품들 많은데 차근차근 후기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정말로 영상을 보신 분들이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구독. 네. 영상 시청 수는 꽤 많이 나오는데 제가 항상 구독자 수가 좀 없더라고요. 근데 조금 저도 신경을 써서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꼭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을 찾아가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